되게 예쁘게 뜬다 지경이 잘 어울리네 괜히 병풍이 아니 이거 그래? 제가 사온 거거든요 맞지 네. 어서치 어, 좋아요 와 제가 이거 국물 에서 가져왔어요 쿠팡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 어디 있어? 우리 할머니 집이 아, 있을 같아 아, 아, 안 아, 어, 단체 이사 네, 엔지니어분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콜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추석 저희가 위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 제가 오늘 특별 MC를 맡았습니다. 와 이게 네 여러분 눈치 채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오 추석이니까 네 한복을 이렇게 입어봤는데 그저 추석이 무슨 날이 뭐 하죠? 추석 감사 아. 추 미국으로 타지면 땡스키땡스키 땡스 음, 그렇죠 이제 편도네 음. 아, 아, 한복, 한복이 한복 입었는데 어떠세요? 서로 봤을 어, 때귀는 뭔가 어색하지가 않네. 아니, 제가 너무 자주 보던 모습이라. 경량한복 <웃음> 많이 입었잖아. 경량한복? 개량한복. 경량. 경량. 개량. 개복 경량. 가진잘어리는것 같아. 진짜요? 아니요. 진짜요? 아 진짜요? 진짜요짜요작년에서맞아 매번. 작년보다 더 예쁜 것 같아. 작년보다 비 같아 흔들리 그니까 아, 갖고 약간 세자, 아니지? 네. 어떻게 앉아 있지? <웃음> 약간 왕자 같은 <웃음> 사람, 왕자 같은 사람은 약간 다리를 다리 안 꿰지 않아요? 아빠 다리로 아빠 다리 하지 않나요? 맞아요. 진짜? 몰라. 요넌 얘기야 넌. 아빠, 아빠, 다리. 자, 엄마 다리. 아빠. Yes.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어. <웃음> 알겠어. 알았어. 그러니까 아, 말투도 좀 알았어. 근데 수다를 어. 한번 해봅시다. 알겠어. 예. 알겠어. 한번 아. 해보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할지 <웃음>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엔진분들이. 바로 소개해볼요요오늘이이제 전통... 한국 전통 이인이 이거. 치를할거예요와거이이고 정말 재밌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에게선물이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바로 바로 <웃음> 이때가 공개하겠어. 아아 재미가 네. 없어. 그리고 진 팀에게는 벌칙도 있어. 아 이건 아 없어도 될것 같소. 벌칙이 열심히 너무 해야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세 열심히 해주세요. 알았어자 그럼 바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음. 펭이는 이제 옛날 펭디 펭이, 펭이도 있긴 하지만 좀 신식 펭이. 신식 펭이. 아, 아 네. 네. 최신. 근데 진짜 최신. 처음 보는. 아, 진짜. 진짜 나 진짜 처음밖에 아, 아니야? 진짜 신기하네. 야... 요즘 아이들은 생각하겠다. 저게 저게 맞아. 라떼 라떼는 이거 진짜 이거 계속 넣는데 계속 걸려가지고 이거. 저희짜아 이거 껌고껌 껌하면 다시 빼야 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원래 맞아. 그건데. 그럼 막 아빠 드라이브로막다 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난,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런 로 만들어 놓으면. 맞아요. 막 박혀서 안 꺼져가지고 막저 세로 탈출. 대박이다. 근데 원래 그거 아니에 이거. 야 이건 어, 진짜 옛날이에요. 우리 아빠 세대 완전 이거는 저희 세대 좋아해요. 저희 세대, 저희 세대. 야, 우리, 우리 세대도 아니에요. 세대. 아니, 아니, 이건 옛날에 옛날 에 많이 했아 아, 아, 아,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이제. 아, 저거 저계바로 어, 끈으로 이렇게 아니, 끈... 해가지고 아, 이렇게 아, 우리 우리 뭐, 치는 건가? 이거 아, 아시 아아그아 맞나? 역시 편의원 F W 멤버들 달라.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신상이어서 네. 일단은 게임을 하기 전에 팀을 나눠야 되는데 팀이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쪽이 이제 음, 형라인. 네, 형라인 이쪽이 동생라인. 맞나? 예. 그래서 오늘은 <웃음> 오래간만에 <웃음> 형라인 동생라인으로 <웃음> 나눠 나눴고 이제 팀별로 벌써 붙었네요. <웃음> 네. 그리고 이제 팽이를 고를 건데 다들 탕수육 게임 아시죠? 아, 아 알죠. 알죠, 알죠, 알죠. 정말 네, 알죠. 알죠. 네, 오케이. 네. 탕수육 게임. 저희와 인연이 깊은. 팀별로 한 명씩 나와서 <웃음> 앞에 이제 제시어가 <웃음> 또 따로 <웃음> 있어요. 알죠, 알죠. <웃음> 그래서 제시어를 뽑은 후 상수 게임을 해서 이긴 팀이 생일을 아, 아, 골라주시면 아, 음. 됩니다. 골라는지 생일 종류는 총6 개이고, 총으로 된 생일가 3개 있잖아요. 네, 신신. 니키가 네, 제일 잘어울린3 개가 있는데 한 팀에서 최대 2 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 개를 다 가져가면 안 되고 너무 그거는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음. 2 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개는 다른 요렇게. 팀으로 가고. 치. 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팽이 아, 고르기 시작해 볼게요. 어 좋습니다. 아, 네. 근데 이기고 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수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팽이 네, 게때 일단은 이 수식어로 상술 게임을 해서 팽이를 아, 고를 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일단은 팽이를 아, 고른대. 맞습니다. 그럼 뭐? 오케이. 아, 먼저 아, 수식어를 아. 골라야지. 수식어. 응, 골라주세요. 아, 수식어, 어떻게 하는지 탕수 게임 할수식아그 그래, 미션? 가 고르봐요, 세 글자 되겠어탕수 대신 아, 되겠어. 탕수육... 아. 그럼 MC님이 뽑아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웃음> 그냥 뽑은 다음에 <웃음> 하는 거 아닌가? 어은 다음에 하는 거야 일단 어. 뽑읍시다, 그럼 내가 뽑을까? 테니컬, 레니컬 어, 어, 저희 그렇지. 먼저 하는 거다다세 글자겠지? 다 이렇게 두 팀에서 오, 오름달. 오름달. 오름달 오름달, 좀 어렵겠는데? 뭐 오름 오름달? 오름달, 이름 오름달, 이름 참고로 이거 저도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어심판이대1로 아, 이렇게 하는 음.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심판, 팀별로 1대1 자플레이 네. 거지. 맞아요. 사실상 먹이 녀석들 최종판인데. 오른발 누가 할 사람 어. 누구 할래? 오렌디 아, 먼저 해볼래? 아니 한번 보 육달 <웃음> 보렌달보 <담보. 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안돼 해야 될 건데 이거 어려워 좀. 어, 오른발 어 이거 잘했어. 저는 진짜 못해 첫 번째로 보. 오케이 제일 오케이. 오케이, 뭐였지? 고, 눈, 달, 고아 이거 연습... 그러니까 아. 이거 수식어 하나에 대결 한 번이에요 아, 그 바꿔서 1대1 하고 대 먼저 이제. 고르면 돼요? 아니죠, 아니죠 일단 이겨이이 이걸... 아, 그러니까... 아, 제야, 저희 팀에서는 해봄게... 종성이가 장... 장... 아 이거 세 판을 하든가달누누가할 어, 거야? 아니어 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바깥 다나거아니야잠 너가 제영 정도 얘기했잖아. 괜찮아. 너무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요즘 내 기준에서 너는 너, 너 기준에서 나. 아, 저 어른데. 그래. 갈까요? 아, 니키랑 해? 네, 니키랑 네. 제영이. 아, 니키 걔? 네. 니키. 아, 죄송하 오케이. 알아나요? 자, 이거 네. 하고 이긴 팀이 해? 먼저 고르면 돼요 네. 네. 아, 그럼... 이게 발음이 정확해야 돼. 아니 그런 거 아, 안 돼요. <웃음> 안 그냥 부자놈은. 아, 네. 그냥,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 그냥 그 그냥 그냥. 아니면 보름달이잖아. 네. 보름달로 하자. 아, 이딱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보름달. 아, 맛있는데 맞아. 그말그생크리 네, 나이. 아. 오케이. 한인 오케이. 심환 님이 시작주세요 우리 시. 작선호공 전해야죠. 거가 말보 바이바이 o n 오케이 먼저 하세요 이 I 으니까 t know. Can be long, contempt. See, Jack. Pope, t i i d e Pope, n e p o 오케이, 한 번도 오케이. 케야니케니케 너무 애매했어 들다 살았다, 다 오케이, 여섯 예. 개해 네. 오늘 생각보다 잘했 <목소리> 이제 봐주는 거 없어요 오케이 쌤이 내가 다 긴장되네 어떻게 되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더듬으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포, 룸, 달, 포, 룸, 달, 포, 룸, 달, 포 룸, 달, 포, 룸, 달, 포, 룸, 달, 포, 룸, 달, 포, 룸, 달, 포, 룸, 달, 포, 사전에 사전에 이거 사실 아까 해봤는데 이것보다 아니, 이거 이게 팽이가 제일 이 아니 아니 아까 뭐. 해봐 오케이 네. 그럼 이걸로 이승이 아 이승이 형한아 어차피 초은 하나 이거에 노란색 이거, 이거. 아, 그럼 또 이기면 저희가 또가져 그렇죠 음. 저희는 억울 음. 수도 어디 어, 있냐 저런 때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대신 너란 때 이렇게 상황 좋아서 대신 돌아 아다셨어두 번째 그럼 우리가 세파다 이겨서 세개다가져두 번째 뽑아주세요 내가 아까 봤는데 공룡 위치에서 이저 우리 팀구 너무, <웃음> 너무 약해. 진짜 진짜. 어, 꿀 성편, 꿀 성편. 야, 야, 뭐야, 주어 이게 어 어, 홀송편. 와, 이거 어렵다. 홀송편. 홀송편이 야 봐요. 봐요. 홀송편. 아, 제가 안 보이지 않나 아니, 나. 나 진짜 못 했어요. 이렇게 선을 치기 놓지 않았어. 나야겠다. 와, 이번에는 홀송편. 이년도어려웠 너무 어렵다. 홀송편. 저는 못 했어요. 못 우와 저거 좋게 잘 생긴. 민기 씨하세요 내려놔 내려놔. 멋지는데. 여러분 어 꿀송 어 저랑 누구 하나요? 누구 할래요? 저좀 잘하거든요. 제이크야. <웃음> 아 <웃음> 네, 네, 네, 네, 네, 회수, 제이크야. 희승이 형 네, 가야 된다 이거. 아 싫어요. 제 잘하잖아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힘을 숨겨야 돼요. 제가갈게요 네, 네, 이가 갑시다. 광대무진거. 아이보.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우리 먼저 이겼어요 제 그거 잘해야 돼 잠깐만요, 꿀송편 꿀? 꿀송편 꿀송편 꿀송편 꿀송편 저 테이크 뽑게요 잠깐만, 꿀, 꿀, 꿀. 꿀, 꿀, 꿀, 성... <웃음> 어, 꿀 아야 보면, 보면 안 보면 돼, 보면 안돼 안안 보면 안 돼, 수... 아, 보면 안안안안 아, 보면 안돼 팬은 아, 그 그거 없네요 니키도 외국인이잖아요 맞아요, 잘했는데? 그럼 여기다 덮까요아니 그냥 하면 은 미국인한테 이겼어요 꿀송편 꿀송편 꿀송편, 니키도 한국어 더 늘었네 그니까 왜 이렇게 잘해? 할까요? 오케이 긴장돼, 누가 먼저, 저 먼저 할게요, 두 곡도 할 안돼 안돼 안돼안돼 패턴이 하는 거잖아요 정원이 먼저, 정원이 정원. 정원 먼저 할게요 오 준비 아 이쪽 팀이 이기지 않았어? 네, 네진 팀이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 얘 우리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두 번째로 할오두번째세 번째 아, 또 MC? 오케이, 두두 또, 저세아 저는 공평해요, 진짜 오 잠깐만 이게 무게꿀꿀 아니, 꿀 아니내 말이 무슨 말해야 예, 그래 진짜 무권렁 거끝 끝. 이거 진이게 진짜. 아 그래. 좋아. 아니, 이거 진짜 약했 같아요. 한번 가기 이거 모를까? 이거 이거 제제이크가 아, 일본에서 네. 왔으니까. 아, 그리고 아, 제가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에서. <웃음> 아니, 저도 공정한 <목소리> 너무 외주. <애정했을> 자연 <때, 웃음> 제가 이상. 제가 이쪽 팀이긴 하긴다. 하지만 공정에 봤을 때또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왜왜 잘요. 이거. 가지 가세요. 저희 가 이어서는 두개 가져갈게요. 아니 아니 다가지 아니면은 돼요. 공평하게 그거 네. 그 칼배고. 그... 뭘 다이버 뭐 우리가 무슨 지 공평, 그냥 공평한 공평한 채스 그냥 사람 할까요? 더 많이 뽑히면은 더한 아니 우리 고지굳지 고지 하긴 했지만 나야 그냥 그냥, 그냥 가져갈게 오케이 제가 가져갈게 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제일 멋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어, 또... 어, 멋있 멋있다 오케이 아, 이거 똑같 그럼... 똑같은 <웃음>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멋있어도 우리 이 가져가면 위에 약간 똑같아 이게 더 멋있는데 아 근데 사이트를 안 다는 일단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이거 한번 이거로 이거 네 아 어떻게 야, 해? 모두의 의견은 아, 제가 맞아요. 할게 아니 이걸로 가자 야 이걸로 가자 이거 너무 애기 보 이걸로 가자 저거 무당벌렸대, 무당벌 이게, <웃음> 이게 제일 세 보여 근데 봐봐 그런가? 이게 최강이야 근데 이게. 팽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안 돌려 아, 나 먼저 맞춰서 맞춰 될게 <웃음> <이렇게> 그러네, <웃음> 그러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 있어 이걸로 뭐라고 하죠? 밖에 나가보래, 그러니까 장회라고 하자 장회 홈런, 홈런 그거 해도 이기는 안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골랐어, 골랐어 해보려고 두 개씩 뜰수 있어. 오한한 아니야 마태기되네개와 진짜로? 우와. 야이 세상 감자네. 요즘 아까들. <웃음> 오 내가 고장났어. 부수는 거 쓰고. 오이 검자. 한개 이따 봐주세요. 이따. 부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야 부수면 <웃음> 우리가 더 이겨. 야, 야 빨리. <웃음> 야 빨리. <웃음> 해봐 해봐. 해봐. 야, 부수면 <웃음> 손으로 던져야 돼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선으로 선으로, 선으로 선으로 해야 돼 야, <웃음> 그러면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이 <웃음> 마지막 게임 저쪽에서 어, 뽑, 네, 뽑는 이거는 거 같아요 형도 이쪽에서 뽑았는데 제가 뽑게요 그럼 아, 네? 어, 이쪽 팀이구나 한번 네. 네. 응. 뽑으세요 뽑아서... 과연. 그렇지.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엄청 오? 어려워 와 한가위 한가위. 한가위. 이거 되게 쉬운데? 한, 아, 한가위? 한가위. 가위? 그러네 아니지, 한가위 이거 한게 있다 우리 석방이 저는 진짜 많네 내가 할게 한가위라는... 아니, 그냥 한가위 다음에 o 어려울, 하면... <웃음> 아, 그때... 다음 어려울 수 있어요 u 가 있어.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그 t 하고 만약 o the h o u s 그때. 너가 잘 i n g to 가 잘하자 다음에 또 o u s e I'm g o i 어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자 o t h 하나 남았죠 e I'm g o i 가위 to go t 바 the house. I'm g o 저 n g t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어 아 생각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오케이, 돼요 오케이. 왜, 왜, 왜. 바로 아, 시작 바로 나, 사, 나, 몰라, 나. 바로 시작합니다 꼬, 꼬 야, 이거 좀 더... 야. 작가? 작가? <웃음> 야, 나도 헷갈린 거야, <웃음> <했어. 웃음> 준비 른달 잠깐만 른달저 먼저 가스 어? 가스님어아 이거 잠깐만 집에. 가 먼저 저 먼저 오케이. 시. 가가형 먼저. 어게고시요다 됐어, 다생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오케이. 다 됐어? 시. 시작. 한타. 위. 한카. 위. 한 위. 한카. 위. 한. 이가 그래서 <웃음> 아 그러니까 이거 써서 모아서 머리에 쓰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거는 중심. 아 팀이 네. 이겼다. 나이스. 생이 뭐 파는지 그거야. 내가 초 저거 가져갈 처거 없을 생각이 없어 아쉽다. 저희의 주 무기는 이걸로. 또 이제 뭐한번가져가상관 없긴 한데 이게 진짜 좋다니까. 봐세요. 어 근데 이렇게 된 관계로 한판더 해야 돼요. 아 진짜요? 아, 아, 아, 네. 그래요? 아니면 한 판이 아닐지도 모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n d box. You want to say a b o 나 t the book? w h 아 t do you want to say? What 어이 you w a n 어 to say? What do you want to say? What do 는데 갈비찜! 아, 아, 한번, 한번. 갈비찜 나 i n i 갈비찜 진짜? 갈 i n I'm a c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a l v i n I'm a Calvin. I'm a Calvin. I'm a c 좋아 보이 n 이 m a c a 데너 하자, Calvin. 하 a 갈 v i n Calvin. Calvin. Calvin. Calvin. Calvin. c 가 시작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갈비찜 할거야갈비갈비갈비갈갈비갈비갈비갈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갈비찜 누가 할 거예요, 이 팀에서? 네, 리키요, 제가 할게요 이번에 제가 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데 비 오케이, 안내받은 거 성공, 후 오케이 아니, 시. 그거 줘 오케이. 갈비찜 필요하구나 바로 가시죠 아, 생각하지면안 돼요 지금 공정한 친구이미지데 <웃음> <뭐하는> <웃음> <디미지 웃음> <많다십니까? 웃음> 제가... <웃음> 갈비찜이야 갈비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너 갈비찜 만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갈비찜 <웃음> 시작 갈비찜 갈비찜 <웃음> 어? 아 제가 먼저 들요 너무 들려요 네이버이 옐로카드 알겠습니 옐로카드 줘 저네 <웃음> 의미로 어, 어, 어, 멈췄어 <웃음> 맞아, 따로 썼는데도. 아, 이것이 왜 시간이에요. 아, 왜냐면 하... 이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빠르게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만의 재미를 위해서. 하... 오케이 오케이. 좀. 그렇지. 이제 레이백. 네. 본인의 알고리즘. 네, That's right. 내가 네, That's right. 오케이. 자, 갈게 갈게 갈 갈게. 태비 굉장, 비진장비찐장 비, 파비, 굉장, 비진장 네. 여기 저기 어 아이씨. 아어가안 들었어. 안 들었어. 모니터 다시 야 돼. 어여 아, 세깔이. 아, 저희가 그냥 게저 오케이. 잘 들어 주세요. 네. 준비. 달로 되니까 아 됐다. 갈비찜도 있어. 갈아 놓은 식외는다 오케이. 찜. 짝. 갈비찜. 갈비. 찜. 갈비. 찜. 아니, 발음이 안 돼. 이 발음이 안 돼. 찜이. 아,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막 찜. 짝. 갈비찜. 갈비. 찜. 갈. 비 찜. 갈비. 찜. 갈비. 찜. 갈비. 갈비. 갈비. 갈비. 갈비. 짐갈비짐갈비비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해야 돼? 마디 와 아니 아, 거까지 해야지 뭐.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아니 좀 밴딩이 생겨요 비밴딩 생겼습니다 갈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갈비 가지고 페기가 다 정해졌는데 와우 음, 두개 가져와? 이거 두개 누가 가져? 이거 둘이요 이거 저희가 가져요. 아 그래요? 아 우리, 우리 거예요? 우리 거야? 아예. 근데 약간 아 맞구나. 근데 약간 좀 너무 아니, 밸런스가 좀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좀 세긴 해요. 그렇죠. 이걸로 이기면 이거는 이기면 수 없어. 이건 이거 제가 여기 팀이어서 어, 그런 네. 거가 전혀 아니라 네. 제가 MC로 봤을 때좀 밸런스가 너무 안맞는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받는 것 같긴... 이제 좀 약간 베네피트를 드릴까요? 베네 어, 어떤 거냐면 은 저를 웃기면 은 yeah. 행위를 좀 좋은 걸로 바꿔드립니다 아, oh, really? 진짜? 동의하세요? 왜? 이거는 그냥 동의합니다 어, 아, 어, <웃음> 저를 웃기시면 은 나를 웃기면, MC를 웃기면 이제 행위를 좀더 좋은 걸로 아, 바꿀 수 있는 기분 근데 너무 좋으면 어떡해요? 근데 뭐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채원 씨 너무 좋으면 은안 되니까 잠깐만 그러면 은 보여줄게요, 뭔지. 네. 좀 <웃음> 생김새는 진짜 멋있어요. 진짜? 네. 멋있긴 해. 오, 오 뭐야? 잠깐만, 어. 한번 맞혀볼래. 어. 좀세 <웃음> 보이는데? 어떻게 하지? 먼저 검모서 속면안 돼. 얘보다 이게 더. 좋다고 뭐야 이거? 아, 아, 좀 세기나. 이렇게 되는. 너무 뭐 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되는 네. 거. 동의하시나요? 아니면은 오. 이쪽 팀도 하실래요 기기 몰지. 뭐. 아 저희 괜찮아요. 아할 아, 음. 아, 필요 아, 없다. 아, 없다. 오케이. 합수. 네, 아니야. 근데 서훈이가 웃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합수 한 번. 서훈이 쉬운데? 하 그게 제일 쉬운. 그냥 아니, 저기 제이 거... 형 있어서 모르 아니 아니. 얼굴 <웃음> 아니, 아니 제이, 그래. 제이 얼굴 보고 있어? 제이 형 얼굴 인데 저는 진짜 아, 우리 팀이라서 막 아, 웃어주고 그런 거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네 네. 아니, 아니 펍, 그런 거없다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 저는 진짜 딱 진짜 왠성. 웃음인지 그러면 웃음. 한번가야 진짜 웃음이랑 가짜 웃음 보여주면 안 돼요? 싫으면? 이게 진짜 웃음. 웃음 이게 진짜 웃음 가짜 웃음이면 너무 그래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하실 수 있어요? 누가? 내 얼굴만 봐도 웃기다니까? 가 이런 음, 참아 그냥, 그냥 제가, 제가 아무 말안하도 아무 말안하도 대신 시간 제한 <웃음> 더해야 되는 거 계속하면 너무 살게 야돼 10초 아 10초는 너무 어렵다 에? 30초? 아니 20초? 초 아, 15초 15초 15초? 15초? 15초, 아, 15초 좀빡세 20초 20초 20초 오케이 오케이, okay, 있죠. 그 누가 해줘? 오케이. Okay. 시. Okay. 작. 1, 2, 3, 4, 5. 예! 아 제이크! 아 제이크! 아 제이크! 아니, 제이크! 제이크! 아니, 이크 아니, 제이크! 아니, 이아이거 아니, 제이크! 아 제이크! 아 제이크! 아니, 제아 아니 <두> 내가... 근데, 내가... 근데 너무 사기야. 근데 원래 다른 사람 웃는 걸 보면은 같이 웃음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웃지 말자. 오케이. 우리 안 웃을게. 정원이 웃죠. 이제 1 2 3 4 5 6 네. <두> 얼굴도 에아 <두> 아 <그래서 두> 아, 진짜. <두> 아, 이거 못 참아 이거 <이> 아이한테 음, 좀 무난한 게 그게 아니야. 네거 어, 어, 너무 같이, 좋아. 거의 모터야. 만약에 내가 다른 팀이었으면은 그 팀이었으면 그럼 저희도 웃기면 service. 인정해줄게요. 웃기면은 그래 너도 좀 만지게. 만지게. 갑자기 이렇게 되냐? 누가 그런 거야? 세명 중. 근데 제가 좀 웃음 잘 잡아요, 진짜. 그럼 저희 세명다오히 너를. 네. 근데 왜왜 웃겨? 그러니까 제이가 제이가. 그러니까 제이 형이 저희를. 제이 형이 저희 셋다 웃기면 셋다 웃기는 오케아셋다 웃기는 세명중한 명은 저 원은 안돼세명중왜냐면 아, 한한 저는 승장이다나잖아보자저리두 명으로 한명한명두명한명 너무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 그게 기회가 어한 명으로 해? 두 명으로 할래요 갈래 그냥 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m c 권한 제 권한으로 시각당이네 좀 좋은 팽이를 가져왔습니다 5스푼네 뭐 했어? 이제 팽이를 다 골랐으니까 본격적으로 팽이 치기 대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와우, 렛츠고! 이제 시작이다 기대된다 와, 좋을... 와 뭐야 필드다 필드 생성 필 아. <웃음> 아, 아. 이제 물을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대결은 오판삼성제로 삼성... 삼... 삼성... 삼성 삼성 승제로 이제 네, 총 다섯 판 진행하고 먼저 세세번 이긴 팀이 우승입니다. 아 오케이. 어떤 팽이를 들고 나올지 비밀이에요. 아 비밀이요? 에 어, 네. 뭐 저희 다세가지 그래서, 다 그래서 <웃음>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작전을 잘 그리고 잘 이거를 한번 쓰면 다쓸수 있나요? 안 되죠. 왜왜요아쓰시있구나못세요못세요못써요 뭐뭐 써요? 뭐 써요? 뭐 써요? 네. 아니요 다섯 판삼판삼오팽이 넣을 게 없는 거지. 한번한번 썼는데 그거네 면 어. 계속 그쵸? 근데 이게. 좋은 세번 돌아간 다음에 돌고 하야 돌고 하또 다른 걸 쓰고 이렇게 하는 아, 그런 느낌 음. 그럼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이거 세개 팽이 다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음, 한번, 한번. 아, 이거만 치출게요. 아니죠? <웃음> 그냥 이 통에다 하나 하나. 근데, 하나, 근데 하나. 무조건 무조건 다 쓰긴 해야 돼요. 음, 네. 아, 아, 다 주는 아, 팽이를 또, 하나씩. 아 그러네. 네. 근 그것도 있는 거죠. 난이 친구 다 이, 다 있지, 이한한 그러면은 아, 근데 <웃음> 또 재미를 위해서 <웃음> 응. 세번 연달아 다 이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번 만약에 연달아 다 이긴다. 그러면 막판 드립기로 막판에서 마지막에 이 팀이 이기는 걸로. 마지막만 이긴데. 막판만 이기면 돼? 마지막을 이기도록. 근데 이거는 있겠다. 그 대신 세 번은 연속으로 이겼을 때. 세번 아 연속으로 지는 음 데. 이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건데? 세번 연속을. 아니 근데 어차피 어차피 세번 연속 떠나면. 이 뭐예요? 이거 또쓸수 있어. 근데 근데 우리 어떻게 해? 야. 우리 아니. 이거 쓸 거야? 아니 이제 아, 이것도. 없신 중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그럼. 그래, 이렇게 이렇게 아, 되기만 아, 그러면 작전 회 지금 1 분간. 알겠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개니까3세번 연속 이기면 또 이거 칠수 있어. 못한 거. 게 일단은 약 일단, 일단 우리는 어, 던지는 너무 약기 거를 먼저 하아이친구로 한번 음, 이 이기는데 <웃음> 이게 젤스 이거 맞거이근이쓸때이 이거 개다 써야 되는다쓸 오케이 우리가 지금 매개 있어? 네. 참에 세 개. 네. 오. 됐요 전기 것것 같아. 그래. 오! 응, 귀엽다. 오! 귀엽다 그러면 우리 줄 팽이 빼자 줄 팽이 빼고 오케이 오이거세 저거 지금 와 야, 이거 괜찮다 이안 세다 그래. 이거 진짜 안안돼 가자 안돼 바이바이 뭐야 겠다이로봐 <목소리> 계속 계속 <받는다>. 때 이렇게 봐 <목소리> 뭐 이렇게 은저 팀은 다가지고 우리도 못잘잘 그냥. 오 오. 자, 한번 해보기 있어. 이렇게 뭐. 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이에요 우리도 한번 해보기 있기. 게 한번 해보기. 이들이 얘들아, 얘이아얘들게 해야 아얘들야얘들야 얘들아, 서 해야 돼. 뭐아얘들이 얘들아, 얘어아 얘들아, 얘들 이거는 빼기로 했어. 들아이들아얘게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 이게 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이 얘들아, 은들아 얘들아, 하들아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달라. 달라. 야, 아, 아, 이렇게 아, 한 거야? 우와 나 얘들아, 얘야아얘이야 얘들아, 얘들아, 고통 났는데 하나 아니야, 저희는 할수있어 야, 이거 너네가 고장래 틀린 거야 난 몰라 아, 거야? 이거 야뭘 이거 안 좋은데? 넌 <웃음> 낫지 <웃음> <웃음> 야, 이거 2개 <안> 쩔쩔 <웃음> 이거 약해 너도 멀리서 줄까?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쓰지 알아요? 이렇게 질병. 근데 어. 여러분 그렇게 이거 사용방법 다들 다들 아세요? 잘 알아요 잘. 이제 알거알아요 이거 너무 약한데? 아니 너가 뭐 약하게 돌려서 이게 자꾸 부러지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거아 아니요 이를 보여주자 팽이 맞아 팽이가 없어요 나 있네? 저기 야 이게 쎄쎄해! 이게 이거 진짜 좋아! 야 쎄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유빈이 너무 사기야! 레츠 고! 오케이 오케이! 킹왕장이다! 연습근 진짜 세다! 연습근! 연습 진짜 습 와. 예. 오케이! 파괴다! 가능성을 봤어 예. 파괴다! 여러분 이제 합시다! 연습 끝 어? 네, 이거 잘해야 되네 이거그러니요 이게 어렵네 근데 어차피 동시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 그러면은 양팀네 1번 선수 나와주세요 1번 선수 가자 자, 해. 1번 야, 자, 선수 진짜 아까랑 순서 똑같이 근데 약간 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선우 형이 잘어울려 오케이 선우 에의첫 발달이 발생하잖아 네왜 망가? 근데 0피이 지금 이역사고를 봐. 진짜잘어울린다줄어탈진팔진인진짜어진인어 탈진인 줄아았어 탈진인 줄 알았어. 탈진인 줄 알았어. 탈진인 줄알아어 탈진인 줄 알았어. 탈진인 어탈 1번 1번 1번 네진생 씨, 알았어. 탈진인 아케, 아케, 아케이드로서 쓰 3. 잠깐만. 어떻게 약간 양쪽에 서서 이렇게 그래 양쪽에 서서 할까? 간어 좋아요. 와 어, 진짜 좋아요. 대결하는 것 같아. 와 진짜 장기야. 야 지금 초등생 같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진짜 너무 창피하다 근데. <웃음> <해야 웃음> <되는데. 웃음> 놀이터에서 아, 노는 아, 저 아, 민속 떼산그산 아, 아니, 금수저 아니야 아, 여기서 뭐. 막 3, 2, 1 그거 하나 안 오케이 갑니다 3, 2, 1와어졌어 뭐야 오, 뭐야 뭐 뭐야 야 공명 뭐야 뭐야 뭐야 오, 공룡, 공룡, 야, 오, 뭐야 뭐야 제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 뭐야 뭐이 뭐야 뭐야 멈추나 같은. 헬리콥터. 뭐야? 아, 헬리콥터. 이이거이아 어. 이거. 저거, 저거 뭐야? 공룡 아할수 있어. 아, 공룡 할수 공룡아 있어. 네. 오. 와. 와. 와 이겼다. 야 잘했어. 대박.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저거, 저거 원래 저런 거야? 야 너가 이거 몰랐다 야 너무... <웃음> <웃음> 너무 약간... 야 잘했어 오마갔잖아 이게 하니까 자, 아. 내가 이겼어 드래곤 <웃음> 에볼루션 <웃음> 가보자 우리 또올라갈수 있어? <웃음> 우리! w we'll e 우리 세계 첫혈식일이 일상캠이 일상캠이 일상캠이 일상캠아 이렇게 해서 이거 이겨? 네, 첫 번째 게임은 고민이, 예, 와, 민이팀민이이고이민이이 고민이, 고민이, 고민이, 고민이, 고민이, 고민이, 고민이, 네이민이고말이야이는민이 고민이, 고민이, 고민이, 고 고민이, 고민 두 번째부터는 저희가 이의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누구지? 아, 우리 다음이야 나오세요 나. 불리하네요, 이거 나와. 나와세요 야. 와. 야, 이거 같 이걸로 안돼 이거 하면 안돼이거는이 예, 안 예, 이거 우리 안돼 야. 자 무당아 <생아> <나. 야, 야. 웃음> <웃음> 이거 잘아 무당아, 난널 믿어 갑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그래. 그래. 너무... <웃음>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게아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이거, 이거 꺾어 뒤집어놔야 돼요. 이거 투, 원, 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형?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애들 세 놀아. 우리 이제 하피 그래. 그래. 오오 시작. 잠깐, 잠깐, 잠깐, 나이스, 어이, 나이스. 나이스. 왜 왜. 야, 예. 예. 예. 뭐, 이, 어, 한 번만. 예. 네. 아, 었는데 다시 해야겠다. 오, <웃음> 하이브리드 판이 움직였요어요 판이 움직였어. 판이 움직였어요? 니 저게 움직이지. 이거 이렇게 넌 나무를 돌려 오케이, 잤어요 잠깐만, <웃음> 저는 못 봤거든요? 제대로 보셨어요? 전못 봤어요, 리기가 움직였다고 하는데 리끼가 못 봤어, 진짜 <swimming> 못 봤어 내가 왔을 때안 움직였어, 그냥 나간 거야 나갔어, 나 나갔어 근데 어차피 지금 2대1이기 라 해야 돼. 기회가 더 있어요 okay. 오케이, 자 오케이, 리기 가자 다시 해야 돼? 알았어. 거야? 바로 재생이네요? 재생이네요? 그러니까 형이 이긴 거예요 형이 이기긴 근데 어떻게 할지, 우리 팀이 그러면 은 어떻게 할지 열심한번더 봐도 더할 거예요? 아니면 은 오 근데 우리 이미 이긴 거 아니야? 만약이 아, 이긴 어, 어, 어, 거요 이미 이기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네 아, 아, 아, 아, 아까 이리 갔어 아, 응. 아, 아. 나 이거 아. 어떻게 해누르 힌트 그냥 근데 얼굴 힘도 쫄려 이거 어떻게 해야 지 얼굴이 힘도 있으니힘려야돼 그냥 한번쫙 힘도 해야 이거? 이거 이기면 둘잖아 어 근데 인근 이런 게좀 어렵다 이게 인근그 이거 해보래요 이길 해봐는데 오케이 그러면 지금 뭐, 때안 돼! 지 2대1이에요. 2 갑니다. 오이게 네. 제일 다데 잠깐만, 잠깐어떻 잡아? 알겠어? 응. 이거 네. 준진힘꺼지야 오케이, 오케이, 아이치. 알겠어? 준비. 시작! <웃음> 오! <웃음> <웃음> 야, 너왜 이렇게? <웃음> 이거 아니다. 야, <웃음> 야, 이건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재미없으니까 한번더 해. 오케이. 가자. <웃음> 한번봐주세요 아니면 이걸 경찰할래아니 예. 아니 아니진어세 이거, 이거 너무 세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여기 어, 이게 대전데요 <웃음> 너무 어렵다. 아 이제 원래 장례도 이거 <웃음> 처음 봤어. <웃음> 여기 <됐는데. 웃음> <웃음> 귀엽네 이거. Let's go. 네. <웃음> 잠깐만. 준비. 시작!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이긴 거야 잠깐만 아니, 한 번만 더한 번만 아니, 동점이다 점점, 아, 동점이네 동점이네, 동점 2대2대2 2 대신 저걸로 2대2이대이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거 어떻게 어요 이거 한번 묶은데 잠깐만, 이거 왜 소고기 걸려 있는 거야 진짜로? 어차 같이, 같이 먹어도 <목소리> 아니어 <맞아, 어째이 가슴까지 웃음> 같이 먹 같이 먹어야거언제 먹었느냐? 별린 젤발 야링 젤발 오케이 <웃음> <나도 또. 웃음> 아, 다치겠다, 오티해. 진짜 어떻게... 어진거아니 <웃음> <꼬로픈> <웃음>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렛츠고! 열어, 열어, 열어 시작! 오, 오, 됐다, 해라. 됐다 해라. 연주? 오! 돼! 안 돼! 오! 한달수 있어 줘 오! 와, 너무, 세. 세. 아, 야, 너무 세! 왜 이렇게 세? 야, 너무 세! 이 날라가잖아 아, 뭐, 뭐. 야, 날라가잖아! 와, 진짜 세 야, 날라가! <웃음> 이거 만 아, 아직, 아직,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아직 몰라! 님의 스테너가 어? 좋은데? 어? 오, 약하게 던졌나? 야 우리 이겼어 아니 근데 세게 이겼다 이겼다 야, 우리 이겼어 있는... 우리 이겼어 우리 이겼어 아니 지구력이 좀 좋은데? 아니 쟤 뭐야 왜 이렇게 야예쎄예쎄아 네. 졌다 졌어 졌어 겼어아 이겼어 이겼어 얘가 무게는 있을 수있어아요 얘가 얘가 좀더 이겼다 이겼다 이겼 아니 근데 무거운 게더 오래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더, 더. 무거워요 없어져 큰게나 이겼다 이겼 이겼다 이겼이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안터졌아안돼안돼 알겠어 내예내아예맨션놀 멘션 놀 멘션 놀아이몇대 몇이지? 5대몬 아니에요? 4대 4예요. 그렇죠. 3대2 끝났어요. 혹시 아 끝났네. 아 아쉽다. 와 되게 아, 재밌다. 막강 <웃음> 막강했다. 아, 어 재밌네. 재밌 나이에 이렇게 지 아. 상상도 못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어. 박수 오랜만에 끝났어. 해서 대결을 마쳤는데요 우승팀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와우 어른 팀. 와우. 얼음팀, 얼음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팀. 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아로판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 그래야 될거같딱 끝나요 형이 이거 진짜 잘... 잘 아니면 두판더 어때요? 그러면 은두판 어, 더? 딱두판 하면 끝나잖아요 아한판 하면 끝나는구나 끝날 수 있잖아 이거 세트하고 왔다 마지막 한 판에 이긴 사람이 진짜 아, 이기는 아. 거그형제는 텍스로 예. 네. 그러면 진짜 막판으로 얘랑 얘다 치다 운동회를 나요 운동회를 아랑 얘, 랑 얘요 얘랑 얘요? 얘 너무 세고 아니야, 얘도 세요 아니 근데 그거 아니, 원래 그렇게 아니야? 던지는 거 맞아요? 이거 잠 이거, 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 뭐. 이거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게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와, 뭐야 이거? 아, 아, 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세 이게 진짜 진 세요 이게 진짜 대박 수 이게 진짜 세 내가 <웃음> 그거 진짜 이게 다 내가 눈여겨보고 <웃음> <걸> 진짜 진짜 세야 <웃음> 이게 진짜 내가 눈야 이게 소환수가나 있잖아 이거 이거 내가 공룡이 그래 마구야? 원력을좀더잘 쓰게 해주는 거야. 아이다 이거 <목소리가> 진짜 잘한다 이게 진짜 세한다 이게 막방, 그러니까. 뭐, 막방. 뭐, 이거, 막방. 이거, 이거, 이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뭐 진짜 세게 다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할지 이쪽 팀이 이겼으니까 <목소리가> 우리 팀이 <목소리가> 저희 데미를 데미지 한번더 할까요? 엔진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데미지 한번더 합시다 엔진 분들 한번더 할까요 아니면 은 그냥 저희가 이긴 걸로 할까요? 한번더 하는 걸 원하신다 옥수수로 이기... 흔들어 주세요. 이기... <웃음> 옥수수 옥수수 흔들어 주세요. 옥수수 예 yeah. yeah. CJ 어, 오랜만에 도재밌네 컴볼! CJ 한번더 옥수수 두번더 원하세요? 아기 나랑 더러운 근데 일단 한번 더가 있었으니까 뭐, 옥수수 하나. turn off your corn 이번에 옥수수 나왔어요. 나왔어요. 둘 야, 야, 야 올라오는 거지? 오케이, 이제 나와요 오케이. 오 많이 올라온다 이제 엔진 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은 어쩔 수 없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중간 우리로 하고 이게 이렇게 돌린다 아니야 <웃음> 그럼 어떻게 할까? 저거 가요? 네, 저거요? 네. 네. 네. 형님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 각각 팀에서 가장 센 걸로 출판하는 <웃음> 걸로 제일 약해 보이는데 제일, 제일... 센거 이거 네, 근데, <웃음> 근데 너무 세다 오, 깜짝아 오, 뭐야? 오, 뭐야. 네. 오와, 오, 오, 형, 손으 하지 마요 해버려 뭐냐면 자랑하는 뭐 거야? 네? 아니 자랑하는 그니까. 거야이 소리가... 이타가 낑겨라 좋아좋아 <웃음> <웃음> <와> <웃음> <소화에 웃음> 진짜 와 진짜 좋아해 진아 그러면 이거 해서 결정나는 <웃음> 거예요 상태가 맞아요 그걸로 할까요? 이걸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좋 <웃음> 어! <같이> 하자 <웃음> 오케이. 결국엔 마지막만 이기면 된다니까 아, 갑니다 <목소리> 근데 이거 바지 조심하세요, 다겨 있다가 뭐이루요 좋아, 가자 간다 여기 갑니다 아니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센데 3, 2, 1, 고! 그건 안하 그거 하지 마세 너무 너무 쉬운 거, 그쪽, 그 3, 2, 1 옛날 기억을 오 쉬. 시작, 예, 고아진 하나, 둘, 셋. 그걸 로 하나, 둘, 셋. 오! 와! 생기 싸웁니다. 좀잘 던졌다. 잘했어. 아, 너무 잘했다. 세기 싸움 너무 할요와 아, 끝났다. 와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생기 싸웁니다. 아이고. 아, 와안 돼. 아, 돼. 돼! 안 돼! 안 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안 돼. 둘다 셌네. 아니, 저거 왜안 멈추고 있어. 있어? 아니, 왜꼬 있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하이, 아, 끝났다, 끝났다 좋아, 조용하, 좋아, 좋아 있어 이겨, 이겨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이 오, 뭐야! 뭐야? 이렇게 세긴데 진짜 나이스 야, 거 진짜 치열했다 이거. 잘했어. 아, 어, 근데 이게 너무 재. 잘했어. 공룡이 어, 어, 막 이거... 머리치고 꼬리치고 막 아니, 어, 이런 데로 그냥 목통치고 막 이런데를 방어해. 이게 방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당. <웃음> 꼬리를 이런데를 막 방어한다니까. 오, 시, 못 추질 않아. 잘... <웃음> 수고했다.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네. 승패가 결정이 났네요. 네. 아이고, 어른팀 승리, 청팀. 응. 아, 진짜 너무 마지막 진짜 치열했다 오늘. 어, 나 아, 진짜로. 이거 근데 좀 가격 차이가 좀 있지 않나요? <웃음> 맞아 이거 너무 좋아하고요, 근데 이 전생의 모든 초등학생 여러분 저 o 우지가 이제 에이, 가성비입니다 우지 사세요, o 우지 네, 우지 제가 성비입니다 여러분 근데 비싼 거 사면 앞에 안 중.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승자에게는 선물이 있어요 와. 바로 부럽다. 최고 한우 세트 제 네, 진들이 가져오주세요 여기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침티 가져와주세요 이거 무겁다 아이고 사합니다어풍요롭네풍요인데형 지금 한국생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딱두번는거 같다 그리고 덤으로 팽이치기도 드린다 너 어떻게 그지? 사치죠 아집 가면 쓰레기밖에 안돼막는이는온라인 할게 나도 민원 올 수는 어요 2층에서 위즈 브링킹 한번 지마 세컴 막 이러면 <웃음> <게임 했. 막 웃음> 새벽 2시에 막세겠다어 소감 한번 들어보죠 학생 명사줄알수있어 일단은 저부터 말할요 일단 팽이로 저한이어 제가 패닝로 한우 땄네. 패닝으로 한우 땄 거였으면은 평생 패닝만 하고 싶요 너무 <웃음>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네. 먹을게요. 아, 네, 아, 잘 아, 먹을게요. 어차피 먹자. 집에 가면 내 너희는 좀 많이 있어요. 아, 저희 애들 <웃음> 저희 멤버들이 다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못 먹더라고. 다 나눠 먹어야지 이제. 오, 뭐 아이스팩이 들어있네. 어, 고급. 아, 알고 보니까 여, 사실... 알고 보니까 었럿더니막 국거리 막 일켜져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국거리. 국거리도 국가리. 국가리. 있대요. 거리 떨릴 때 입을 네. 어? 못 끓이는데. 뭐떡국해 먹을까? 그 네. <웃음> 이어서 부담해야다. 네. 부가 뭐 하실래요? 네, 저는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일곱 명다 모여서 진짜, 진짜 건강하게 이렇게 추석 보내는 게 너무 조, 좋은 것같아요 맞아요. 인준 분들도 아, 맞아요. 건강하게 잘 가족이랑 추석 보내세요. 송편 많이 먹고. 아, 송편 네. 아, 그런 의미로 오, 벌칙이 있습니다 오, 와 MC 벌칙이 있어요? 네, 음, 복불복 음. 송편 먹기 하나에 겠다 하나에 막 포찬 적있네요 네, 벌칙은 와, 이제 송편 먹기인데 제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음, 이제 맛있는 꿀 송편과 그리고 네. 매운 송편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닭 소스라만 들었어요? 이거는 2개, 2개, 3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아, 몇개 있다고 아, 불닭 소스는 2개? 몇개 있는지는 안써 있어요 종원이 무게가 이것도 두개 좋을 것 같아. 두 개래. 이건 개 중에 두, 두, 두 개. 일곱 개 중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아두 개가 아 있는데 1/2. 그러면그 중에서 네. 아 여섯 여섯 개 중에 두 개. 그러면 가져가요. 그 중에서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이거를 빼자. 아아 다섯 개, 개 중에 두 개. 저만 되게 느낌 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는 안 걸리면 야, 왜다 보인다. 보여? 안걸리면 벌칙이 없잖아. 귤을 들기. 어깨 그렇게 네. 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면안 돼. 손 내가 일로 와. 손모까지 열번 <웃음> 여기, 여기. 아, 보인다. 보인다. 아, 아니, 보지 마. 아이, 아, 너무 재밌네. 아니면은 아니면눈 감고 우리가 해 가지고 걸려서. 어, 그렇게 하자. 저거 메로나예요. 이거. 어, 눈 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 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이럴 수 있는 아니, 근데 이거를 일부 러 가운데로. 눈 감고. 눈 감고 해. 내가 섞어 줄게. <웃음> 뭐야 어, 너무 아니, 너무 야바우 형 뭐야? 여기 눈. 눈 아니, 사실, 이런 게 재밌단 말이야. 어떻게 워크인 아무거나 찍어줘요 오케이. 저도 아무거나. 아니 근데 와사해 뭔지 알잖아요. 아니면은 아, 몰라 우리도 몰라. 아니면은 눈 감고 그래우리할게 순서 그냥 아, 이렇게. 아웃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스탑 하나 때 스탑 할게요. 음. 근데 그럼 가운데 꼰. 거는... 음. 아 그래. 네. <웃음> 그 <뭐지, 그럼? 웃음> 너가 네? 스태프를 해 그럼. 아니 아니요 아무나. 아니다. 스탑. 오케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거야. 지금 먹어요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아 이거 진짜 티안 나겠다 바로 먹어 없네 아빠.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 맛있겠다 안에들어있어 <목소리> 맞아 안에들어있어 <해> 있어? 나가워 <목소리> 아니면은 <목소리> 있는지 있어? 없는지 있어? 이렇게 딱딱해 오래됐나 봐 그것도 뭘시인 거지? 사실 밀가루가 아니라 다음 저 사실 제가 갈게요 사실 아이크레이어 잠시만, 정원 뭐 어때? 괜찮아. <목소리> 이게 저기까냐 내가 봐? 만수라 하는 내가 맛있어요 맛있어 요맛있네 고상태야 그런데 꿀이야 꿀 니키야 눈물 날거같 니키야 거기까지 안 해도 재밌는 거 아니야 나도 돼? 거기까지 안 해도 돼해 그렇게 해 그냥 그렇게 하고 뭐 하는데? 니키야 니키야 니키야 네형 맛있다 하는데 맛있어? 네 진짜 오케이 정원이 통과 근데 내가 만약에 와사비를 넣었으면 은 나도 먹고 싶다 뭔가 잠깐만어 왜? 뭐가 뭔지 보게 내가 만약에 와사비를 넣었으면 여기 넣었을 것 같아 왜냐면세 개랑 비슷하잖아 어, 그러네. 응. 이거, 이거. c 이거. 이 이거... <웃음> 진짜. 못 e 어 s go. You basm, Simkita. Cada, c a d 매 Cada, Cada, Cada, 아 a d a c a d 아 Cada, Cada, Cada, c a 아 a Cada, Cada, 있던 내가 먼저 먹어볼고보라라색먹까 <목소리> 근데, 근데, 네.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다너 이거 아, 괜찮아요 보라색 <웃음> <웃음> 그래? 야, 이거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 가자 가자 가자 정 뭐야 뭐, 너 어떻게 알가 아니야? 그냥 정원아 잘잘 생각해 이두개 중에, 세개 중에 있을 텐데 이거 두개남는거 같아 야, 야 와사비, 와사비 더, 있다니까 야, 와사비 있다니까? 야, 맞아, 뭐, 다안 먹어도 된다니까? 맛있는요먹었는데 음? 먹는, 먹는 거야 아, 맛이 안 느껴지는 거 아니야? 다 먹어봐, 다 먹어봐 <웃음> 다, 아니, 다 먹어봐 하이 진짜 달가. 다 <웃음> 먹었대, 아니 누가 먹었다는 건데? 는데 잠깐만 먹었다는 건 야,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그래서 더는 모른 척 해주세요 나 진짜 난둘다 그거 먹었어 맛은 안 왔다 이건 모른 척 해주세요 댓글을 그러면 읽어볼까요? 야 그냥... 맛있는 송편 먹방이었던 걸로 아니 진짜 달아요 진짜 제건 아니에요 벌칙이 없는데 저게 사실은 딱딱한 게 벌칙이었어요 맞아 맞아, 사실 맞아 사실은 아예 벌칙이, 벌칙이, 아, 벌칙이, 벌칙이 없었고 네, 이제 와사비까지는 어, 없었고 는데 와사비까지 먹으면 근데 진짜 좀... 조금 들어가서 아마 거의 맛안날 거라고 그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이상한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단맛이 나요 정모하니 키위 마무리로 댓글 좀 읽어보자. 와 대신. 근데 맛있다. 브로트 나도 먹고 싶었는데. 와 어, 이거 투투가 만들어줬나? 투투가 이제 글만 잘 쓰는 게 아니야. 송편도 잘 써. 우리 저번에 송편 야, 와, <웃음> 반죽 만들었는데. 역시 뜨거 뜨거. 아 그건 송편이야. 반죽 만들어. 우리 작년 장면, 작에 만든 거 기억나? 아그 정크야. 아이크야. 아이야 나도 송편 먹고 싶다. 더 있을걸요? 리필하나? 어, 진짜 맛있어요 d pumping. I'm saying, Poggy got you. r i y r i r i c r i y r i c k Ricky, Ricky, r i c 어 y Ricky, Ricky, r i c k i 어 k 어, <웃음> 어제 i c k y r 와, 씨발! 공룡 너 진짜 세. 이 공룡이 방어가 있어. 중간 너는 내가 공룡 애정에 단연 최고야. 아니면 뭐 무당 한번 써면만 돼요? 무당. 무당이 어 그럼 아까 너무 이거 허무하게 있었 무당이 너무 허무하게 이겼잖아. 허무하게 이겨가지고 무당이 이게 팔 넣었어. 비율 줘보는 거야. 중간에 왜? 없어, 없어. 얘도 세다. 오오 잠깐만 오, 이거 이기나? 둘이 능력치가 아, 오오 뭐야? 오. 아 이거 무이 아, 얘기죠? 아. 간발 차이입니다. 대본인 이렇게 진짜 거의 무당이냐? 하죠. 야 무당 이에게 한번 싸우면 기회를.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웃음> <웃음> 무당 이해 보자. 저한 3천 원도 안돼보이는데 무당 이에게 싸우면 기회를 한번 줘보자. 누구랑 할 거야? 무당아, 넌 이걸 이길 수 있어. 그래가츠고 yeah, 거기 먼저 갑시다. 오케이. 이거 올려서 볼래요 렌즈인 분들은 보시라고 무당이도 분명히 이런 거 하라고 태어났 거야 무당이... 이거 한 2천 원할것같아 무당이 존재력을 부지하지 마 무당이를 무지하지 마, 이거... 생긴 게 저거 타고 다가 아니야 오 이거... 오, 무거워 오, 가자 땡기네. 가자 가자 해볼게요 어, 거기 먼저 갑시다 네, 여기 먼저 하고 야, 야 그냥... 야, 그냥 야, 야 어떡해 이거, 이거... 야 끝났어 이냥 끝났어 네당아 심판 안돼안돼야 원장님 지겠어효당 너무 약해 이거 아, 이거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댓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댓글을 읽어봅시다 포장도 되게 예쁘게 해주셨어 진 이쁘다, 감사합니다 레츠 가이 기다님, 기다님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안 돼요? 레츠 고 여러분, 오형 네. 오, MC 잘했대요 진짜요? 역시 잘셨어요 네, 음, 어, 재능이 있나 봐요 페이루, 페이루 이이요 페이루 이이 m c 재능이 좀 있어 <웃음> 여러분, 제가 m c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네, 재능이 있나 봐요 아잘써먹으고요네 <웃음> <웃음> 펭이들고 캡처타임 아야 우리 사촌 사촌 동생들 갔대. 안녕하세요. 사촌 동생들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놀자아소개 <웃음> 사촌 동생 잘 지내겠지? 아안만난지 진짜 <웃음> 1년 넘었는데. <웃음> Let's go. 전 이게 좋아요. 이런 특수. 오케이 좀... 캡처타임. 캡처타임 오케이 갑시다 Let's go. 하나, 어. 으아, 왜 이렇게 무거워? 무겁네. 야, 두려게많 아, 이거 좀 무당벌레 아닌데. 오이오이오형 갈비찜 어때요? 오 다음 월드컵도 화이팅. 갈비찜. <웃음> <너무> <웃음>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화이팅. 하나, 둘, 셋. 어, 월드. 하나 둘, 셋 예. 아이, 엄청 참 재밌다. 아까. 오늘이 딱 추석이죠. 내일일걸? <웃음> 내일인가 내일인가? <웃음> 내일이구나. 다들 진짜 재밌는 한달 벌고 재밌게 아, 진짜 재밌게 한것 같아요. 근데 네. 물론 아기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웃음> 오랜만에서 재밌게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엔진 여러분께 전할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번 9월 달 월말 결산을 좀 쉬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9월 목표를 10월로 저희가 이뤄서 10월 달 월말 결산으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 와우 네, 그러면 은 엔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엔나이픈과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와우. 보통 이렇게 절하죠 맞아요 절 하긴 하지 절절 할까요? 아, 절은 말고 <웃음> 이렇게 이 정도? 안두번 하시마자 해가 아니잖아 두번 하시면 안 돼요 두번 하면 안 돼요 두번안 돼요? 질투하세요 하세요하세요하세요 <웃음> 안녕 이